이안되다 애쉬 애쉬 야돼 잠만보 파이팅야 근데 나 너무 긴장, 긴장했어 아 긴장하지마 할수 있어 해봐 해봐 해봐 저도 내 괜찮아 해봐야 되지 화안낼 거지?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저도 뭐라 안할 테니까 해봐 한번 아유 무서워 <웃음> 오, 일단 다른 점. 원딜이 CS를 놓치더라도, 일단 선의 랩을 막 찍어. 아니, 독감 쓰지 말고. 높은 애들은 절대 안 잡히거든 아, 그래? 그래? 아, 그래? 아, 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는데계획 아, 세워서 뭐해? 이 도끼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중국인 차차차. 같으니까. 와 어. 미드 탑 버스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그런 자신감은 뭐야? 아, 괜찮아. 아, 근데 내가 중국인가? 괜찮아,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라하네 여기서. 잡은 것 자체가 이득이라는 걸다 알아 이미. 그래? 어. 진짜 아무도 안 해. 저가 없는지? 흫흫선 <웃음> 높네 <웃음> 이게... 아 떠블킬 했어 이게 우주여행시켜주니까 선넘네아 떠블킬했다니까 아또 잘했다 역시 우리 닭니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롤도 잘하는 것봐흐 <웃음> 나? 네 근데 왜? 아하 에기브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다 평타기만이잖아 쏠다 음. 아 너가 땄다고? 아니 쌀뻔했는데 <웃음> 운이 좋았어 운 좋았어 진짜 운개 좋았어 근데 정글이 잘하네 오픈했다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기노 오오이 그거 안 되네 와 물감옥 나이트! 이게 감옥인가? 이아 까먹냐. 뭐야 나안 때렸는데 못 먹어 아아아아나야김 내가 오버하지 말랬지 야 내가 오버하지 말랬지 야, <@s2> 내가 한게 안때도두 새끼가 잘했다 형 어..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저런 <웃음> 새끼는 <웃음> 어떻게 해야 돼? 버려야 돼 오케이? 아도 새끼가 어 맞아 맞아 맞아 막 들어가 는경 아, 이거들이알어사 에서, 아, 못먹 어서 쉬 아, 에어컨 채어 봐. 이거 메 물려 왔 나 존나 쎄. 일단 8천4천가자4천 나이스 고0 0 4000, 4000, 4 0 0 어, 나이스. 야, 이거 나이스. 끝내끝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잠깐만 이가 정글 씨바네. 스 리시 처음이잘주는 건데. <목소리도> 아, 상 아, a 음. 아, 네 t r 네. <목소리도> <깨우치지. 목소리도> 나이스! 이겼다! 아와 얘네 뭐야! 여기 아래 있던가, 굳이? 나보도죽